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듣는 요리문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4일, 그 네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제 4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문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은 그것을 기대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율법 곧 성경의 요구라고 하니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대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두 가지였습니다. 또그두 가지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지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어쩌면 우리는 갈등하고 있었는지 모르, 모르겠습니다. 복된 인생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도전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 도전이란 과연 율법이 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는데 성경이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경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게 된 것이지요. 믿을지 말지. 물론 여러분은 아주 잠깐, 아주 조금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네 번째 문답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는 깊은 안도를 얻게 됩니다. 무슨 안도냐고요? 아 내가 믿기를 잘했구나 이런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안 믿어도 그만인데 믿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서럽게 울거나 또 우리 청소년들이 자꾸 사춘기 티를 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랑해달라는 그런 소리였구나 이런 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율법에 기록된 그 수많은 항목들 그리고 그 수많은 경우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들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구약성경 세 번째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레위지파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열어보면 처음부터 번제 드리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숯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가을 떠서 불에 태우고 등등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 들어 송아지를 잡아서 순서에 따라 종류에 따라 아주 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라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수한 재물을 견디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제사라는 어떤 형식이나 예배나 프로그램을 요구하신 것이라면 이사여서의 이런 말을 하지는 않으셨겠지요 사랑 없는 행위나 절차나 형식이나 예배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반드시 담을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더불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사랑이지요 율법은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이 좀 시원해지셨습니까? 부담도 훨씬 덜 되지요? 성경을 믿기로 작정했는데 처음부터 어려운 거 시키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니 안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를 잡을 일도 없고 무슨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랑이란 건 쉬운 것이냐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내가 할수 있는 카테고리에 속하는가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게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건 내가 의지를 발동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무드를 만들거나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생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제일 어려운 것을 시키고 계시는구나. 아,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무슨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무슨 방도를 마련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런 근심은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돌감남나무 가지가 참감남나무 가지에 젖붙임을 당해서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지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사랑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